나는 알파벳 J야.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J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.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. 첫 번째 문제. 이건 동글동글 신기한 검은 무늬를 가졌어. 사자나 호랑이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. 이건 이렇게 생겼어. 이건 무엇일까? 알파벳 변신. 정답은 제규어야. 영어로는 짜과 알파벳 J로 시작하지. 음? 두 번째 문제, 이건 무엇일까? 이건 컵을 따라 마신 액체야. 이건 여러 가지 과일로 만들 수 있어. 새콤달콤한 맛있는 맛이란다. 이건 이렇게 생겼어. 이건 무엇일까? 정답은 바로, 알파벳 변신 정답은 주스야. 영어로는 juice. 주스. 알파벳 J로 시작하지. 자 마지막 문제. 이건 무엇일까? 이건 아주 날렵한 날개가 달렸어. 이건 이런 소리를 내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제특기야 영어로는 짭 n 행 알파벳 제이로 시작하지 자,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? 제규어, 영어로는 자과 주스, 영어로는 주 제트기, 영어로는 자플엔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. 오늘은 알파벳 J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. 다음에는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. 어린이 친구들 안녕! 웬인고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?